부평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영향평가 제도발전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부평구가 인천나비공원 자연교육센터 기획전시실에서 멸종위기 식물 및곤충사진전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일상에 여유를 더하는 문화부평, 따뜻한 소식이 가득한 1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영향평가 제도발전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부평구는 성공적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문화영향평가를 3회에 걸쳐 참여하는 등 제도의 발전과 환류 절차 안착에 기여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는데요. 군은 2020년 예비도시 당시 문화영향평가, 약식평가 및 전문평가에 참여해 전문가 재언 등을 반영한 부평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문화영향평가 대상과제 중 대표 사례로 선정됐으며 문화영향평가 활류 절차 도입 필요성에 따라 11월 사후평가 보고서 제출 및 현장조사에도 참여하는 등 사업에 대한 열의를 보였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자체와 문화도시센터가 협력해 다양한 시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수행한 결과라며 앞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군은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으로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동식물들을 재조명하고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지난 3일부터 인천 나비공원에서 멸종위기 식물 곤충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진전에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의 다양한 식물 및 곤충들의 사진이 게시되는데요. 제비붓꽃, 분홍장구채, 매화마름, 큰 자색 호랑꽃무지, 후박나무 하늘소 비단벌레 등 멸종위기생물 32점입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식물, 곤충을 관람하며 호기심을 충족하고 자연 보호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진전은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이용해 전시회 영상 및 체험 프로그램 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부평구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부평동협이 지난 2일, 이웃돕기 성품으로 백미 2,000kg을 전달했고 산곡 2동에 위치한 온누리교회는 지역에 백미 10kg 50포를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곡 1동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아파트 주민들은 희망 2023설 이웃사랑 나눔으로 백미 130kg과 온누리 상품권, 라면과 휴지 등을 전달했는데요.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부평구가 2022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부평구는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는데요. 효율적이고 투명한 세금관리를 인정받은 소식이라 더욱 기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부평구가 2022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부평구,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처리, 고객관리 4개 분야 10개 지표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부평구가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란 거동이 불편하여 외부 의료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 돌봄기관 등과 연계해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정기 방문을 해드리고 사회복지사는 수시 방문 및 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복지정책과로 문의 바랍니다. 요즘 전세사기 피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이에 따라 부평구가 3회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앞둔 구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신 후 구청 토지정보과로 전화상담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알 권리를 제공받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흑색을 뜻하는 개, 토끼를 뜻하는 묘, 개묘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민첩하고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있죠. 특히 별주부전에서 우리가 익히 봤듯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간을 집에 두고 왔다는 꾀를 낼줄 아는 침착하고 똑똑한 동물인데요. 교토산물, 꾀가 많은 토끼는 굴을 세개 파놓고 위기를 대비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올 한해,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영리한 토끼처럼 철저하게 대비하다 보면 보다 수월하게 헤쳐갈 수 있을 겁니다. 올해도 시청자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